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딜렉트 박스의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과 아이템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속성은 선택된 항목에 대한 툴팁을 표시하고, 다른 한 속성은 선택 항목 목록 상에서 툴팁을 표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툴팁을 표시하려면 해당 속성 값을 t r u e 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딜렉트 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Select Box의 선택 항목 위에서도, 선택 항목 목록 위에서도 아무런 툴팁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Select Box의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Select Box의 선택 항목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툴팁이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을 변경하면 새로운 항목에 대한 툴팁이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아이템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항목 목록을 펼치고 각 항목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툴팁이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